대신 이렇게 손톱도 가려지는 거고, 역시 타이밍 체인과 벨트가 된다거 이해를 바라줬을 때. 네 이번 정류장은 철마두입다음 철마명행정복지센터입니다. 우리안 들어가도 좀게 들어가면 시간이 좀더 많아서 그러 해야 되겠죠? 아기 이제 높은 곳 다가. 아데 이거 한 번에 다 가면 한 번에 찾아세요이들 하셔야 돼 내가 시간을 좀 드려더라도 하나씩 할건지. 아니면 이거 문제 있는 거한 번에 다 처리할건지. 아니 니다 이 저기, 겸, 겸, 철마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 다음은 구멍머리엘 교코리차 아파트입니다. 자그거 밖으로 는버리면 지구, 지구에 오한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스트 데다 집중이에서그태워서 없애는 건데 스트가거나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연료 뚜껑 죠 그러데그래서 압력이 형성돼 가지고 이게 어, 네. 안 맞는 거에요. 이동이 달라는거예요 음. 그러니까 먼저 돈안들어 잡았다면 열을 켜을 한번 열어놓고 하면 아니거든요. 어. 만약에 아, 이제 경로가 꺼졌다. 예. 그러면 그 차를 분량 어. 똑같다. 가보 예. 캐스터에 아, 쪽에 깨졌거나 그쵸 정하가 이제 음. 어? 네. 그것 때문에 뭐 중발가스 때문에 그것 다 얘기 들었는데 네. 네. 그신고보셨고이게 뭔지 를 모르셨죠. 네. 네. 중발가스가 는 것은 이 뭐냐 면이 거예요. 네. 자동차가 탱크가 손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말이 한이지가 다+ 있어요. 차가 벌집을 잡던 걸로 아프고 뭐 힘이 나확갔 이럴 거 아니야? 일단은 힘을 빼서 쳐다만 줬어요. 그런 등받침을 잡았는